안녕하세요. 초원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1일 밤이고요. 퇴근하기 전에 오늘 네이버 뉴스를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어, 정말 이번에 바뀐 임대차 그 3법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사난 거를 같이 한번 훑어보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어, 제목이 여기 적힌 것처럼 집주인 입주 못하고 세금 폭탄. 집주인 입장입니다. 세입자 나가려 해도 전세 시말라. 제목이 많은 걸 대변을 합니다. 그죠? 어떨까요? 한번 둘러볼까요?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추려볼게요. 어, 세입자를 내 보내야 하는 집주인은 정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그리고, 어, 못 나가, 집 얻어서 나가고 싶은 그 세입자도 나갈 집이 없어서, 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삶이 전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린 정부와 국회의원만 모른대요. 똑똑하신 분들만 다 모른다는 뜻이네요. <웃음> 21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서울중앙지부에는 여러가지 이렇게 안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안건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음, 크게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어, 이 유형을 어, 김원의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에 정리한 임대차 분쟁 피해 호소 사례 모음에는총 크게 세 가지의 갈등으로 이제 유행이 집약이 되는데 그첫 번째가 전세 낀 아파트를 매입을 했다가 실 거주를 못하게 된 집주인 사연 <웃음> 용인시 기영구에 사는 30대 초반 신혼부부 A씨 4개월 된 아기가 이제 있고 어, 작은 투룸에서 벗어나서 아파트를 이제 하나를 사서 전세낀 매물을 샀대요. 이사를 가려고 그런데 어, 세입자가 갑자기 9월달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다고 계약 갱신 청구를 어, 요구를 했고요. 어,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은 중도금까지 다 쳤는데 중도금까지 다 쳤대요. 근데못 나가겠다 하는 바람에 A씨는 어이 일부를 빼가지고 이미 중도금을 치다는 거죠. 오피스텔 전세금 일부를 빼가지고 못 나가겠다 하니 입주는 할 수도 없고 그 전세 만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 오피스텔을 애기까지 데리고 전전해야 되는 그런 생활에 처해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건요. 어세 가지 갈등을 여기 이렇게 요약을 해놨죠. 어떻게 요약돼 있냐면 실입주도 어려워. 아까 그 오피스텔을 산세대기처럼 뭐, 못피키겠다는데 어쩝니까? 전세를 끼고 산 이제 집주인이 다 책임지라는 거죠. 입주 못해. 내가 있습니다. 입주 못해. 어, 그 다음에 요 1번보다 사실 더큰 거는 이번 요구인 것 같습니다. 세금 폭탄에 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죠.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한 덕분에 집이 안 팔리고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혜택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일단 집이 팔려야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요 A 집과 이번 B 집이 있을 때, B 요 잠금 친 날로부터 부산은 3년 안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요 A 집을. 2년 보유, 뭐, 이런 그 요건을 충족을 한 경우에, 물론 AB는 1년 차이 나게 사야 했겠죠. 근데 요 3년 안에, 뭐, 못팔 뭐 수도 있다는 거죠. 안 팔려가지고, 전세 낀 매물은 잘안 팔리는 데다가, 부산은 그나마 이게 3년이죠. 어, 조정지역은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2년 안에 팔아야 될 수도 있고 1년 안에 팔고 실거주 전입까지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갱신을 해버리면 전세 끼고 누가 안 사니까 이 이번 경우에 보통일이 아니겠습니다. 진짜로. 이럴 수 있다 소리입니다. 어, 그리고 매매 비용 갑절. 세입자가 이제는 갑의 입장에서 이사비를 내놔라 하는 거죠. 내 2년 다 살았고 어, 나가줄 테니까 이사비용 한돈 천만 원 내놔라 그래 아니면 못 나간다 당신 내 네, 아니면 집못팔제요거예요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헐값에 전세를 끼고 매각해야 되는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남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내 어떤 이권을 챙긴다는 거는 사실은 참터티합니다그죠 예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결혼 2년차 신혼부부 B 씨 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못하게끔 계약갱신 청구기간인 6개월보다 앞서 등기를 치면 된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로 돈이 딱 묶여가 있는 거예요. 묶여가 있어서 잔금을 못 친다는 거죠. 이사를 딱 나가면서 전세자금 그 빼가지고 새로 산 집에 들어가는 잔금 치면서 같은 날에 들고 나고 많이 하거든요. 결론 돈 있는 사람만 집살수있다이뜻이네요 이게 요거 자체가. 어, 기회를 맞출 수가 없죠. 영혼까지 끌어서 뭐 집을 사는 20, 30대들이 많은데 어, 전세 집안 빼면서 그대로 살면서 새로 사는 집에 잔금까지 칠수 있는 그런 사람이 투기가 열지고 나서 위쪽 지방은 뭐 평균 그 중간 지지값이 거의 뭐 9억 이상 10억에 육박한데 어떻게 이런 걸 잔금 치는 게 가능하겠냐고 예. 힘들죠.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집을 팔아야가 아 세제 혜택을 받는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 때문에 집을 못뭐 팔고 있는 다주택자 아까 요 얘기했죠 못뭐 파는 거어 서울에 사는 5 0대 임대인 시시 일시적이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올해 안에 집을 무조건 팔아야 된대요 구입 시기에 따라 이제 1, 3년 어, 3년은 부산일 거고 1년은 뭐 투기가 열 지구겠죠. 요 안에 기존 집을 처분을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어 마음대로 기존 집에 세를 주고 있어 그 덕분에 또그 세입자가 만기에 나가겠다 했다가 돌려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해서 안 나가겠다고 한 덕분에 아예 그리고 집도 안 보여주는 거죠 내 계속 살 건데 말라 집보로나 이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전세계 매물은 인기도 없는데 집도 못 보니 도저히 팔기가 어렵고 아까처럼 1년 또는 2년 3년 안에 기존 주택 처분해야 되는 이 기간을 넘겨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세입자도 이제는 정말 면접받아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뭔 이런 세상이 다 와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아파트를 팔때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요구를 받거나 시세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아주 상가격의 집을 이제 내놔야 하는 거죠. 어,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한 세입자는 만길에 맞춰 나가 줄 테니 천만 원을 달라는, 천만 원에 달하는 이사비를 내놔라는 거예요. 뭐 무슨 맡겨놨습니까 천만원을 어, 집주인 D씨는 전세 낀 물건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제 이렇게 내놔 놓으면 실거주자가 사기가 힘이 드니까 옷돈 어, 2천만원을 더줄 테니까 타입을 해보라고 내 물건부터 팔아뭐 이것도 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초과 수수료입니다 이거 <웃음> 뭔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만큼 내 물건을 우선적으로 먼저 조금 소개돼 주시고 보여주세요 요 뜻입니다 그죠 애가 타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대서그 중개수사님들이 이렇게 더 받고 이래 안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세상에 와 있습니다 아유 없는 이런 임차인들 내집이 없어서 새를 살아야 하고 2년 살면 무조건 비켜줘야 될 임대인들의 갑질 때문에 보호를 하려고 임차인을 만드는 게 임대차 3법인데요 어, 이게 어찌 보면 탁상행정이라는 거죠. 어, 탁상행정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정부 정책이. 뭐 일일이 다뭐다 뭐다 어필을 할 수도 없는데 참 답답합니다. 어, 팔아야 되는데 뭐 세입자가 있어서 뭐 실거주자한테 팔 수가 없어서 못 파는 경우 제일 답답하겠고요. 그쵸? 정말 제일 답답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사를 나가 드리고 싶은데 주변의 집값이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전세금액이. 있던 금액으로 못 나가겠는 거죠. 그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 그냥 5% 인상으로 끝이 나잖아요. 착한 임차인 도 저절로 그냥 이거는 뭐 착한 그거를 해줄 수가 없는 게 주변 상황인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이 정부 정책을. 와, 진짜 답답합니다. <웃음> 딱한 채씩만 집 가지고 절대 새도 주지 말고 남의 집에 새도 살지 말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집한 채씩 그냥 원하는 거 하나씩만 가지고 살면 딱 맞는 그런 정책입니다 뭐 임대사업자 등록하랬다가 갑자기 다 자동 말소되고 그것 때문에 세금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궁금해 가지고 오늘 또 연세드신 아버님하고 따님하고 아버님을 모시고 일부러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도 계세요 어,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어, 새로 사신 분은 어, 내가 산그 집을 아까처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미리 사고 임대차 만기가 2년이 끝나는 날이 최소 한 달은 남아 있을 때 내가 새로 산 주인입니다. 네 들어갈 테니 비켜 주세요. 이렇게 통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전세 대출 받아서 집 살고 있고 그 대출 나중에 나가면서 뭐다 갚든지 어떻게 하면서 어 들어가는 집에 잔금을 치야 된다 하면 방법이 없는 거지요. 아 장난아닌 법이죠? 뉴스보다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봐 드립니다 임차인도 잘 만나야 되겠고요 집주인도 절대 안 들어오고 오래오래 그냥 세 주실 분을 또 만나셔야 되겠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전부 어, 정책은 계속 이렇게 바뀌고 아마 이거 언뜻 며칠 전에 또 신문에 보니까 어 이렇게 그 계약갱신청구 이게 너무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그냥 실거주를 할 때는 굳이 한달 전에 통지 안 해도 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면 언제든지 통보해도 내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할 거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언뜻 본것 같습니다 어, 사람 사는 세상에 다 좋다고 하는 게 법이지 않겠습니까? 이 법을 악용해서 남의 돈골를 빼라고 또법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이살이 천만 원내놔 하는 건 말이 됩니까? 입장 바꿔서 자기가 집 가지고 있다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네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